s o <놀람> 어 오버 더 레인보우. v 리 해봐 저기서는 니 나도 할수 있겠어 어 저엄 웨 봐봐 이쪽 손이 도야 쏘같이 근데 봐어 다섯 근데 이쪽 손달린다는거 알아? 꼭 기억해야 돼 이건 <놀람> <놀람> 중요한 거아꼭 <놀람> 못하겠어 어디? 여기, 여 어, 어, 엉덩이로 치, 치는 거 아니지 아 어. 엉덩이로 치 거야? 어. 엉덩이로 치우는 거 아닌데 왜 엉덩이 아픈데 못하십니까? 다는은 아, 네. 자리표. 이, 이, 이것을 표현하면 이, 이그림을그려그지 써도 되는데. 이건 나중에 자리고니다 네. 왜 그렇게 이름을 왜 그렇게 이름을 야, r 지 마. 그래 여기 유치원이야? 헬리야 어. 어. 하나, 하나 하나 어. 하나 하나 하나 e t croquet, croquet, croquet, c 요 o q u e t c r 어 q u e t croquet, croquet, c 똑같이 써 마늘 이거야 엄마 응 오호 <웃음> 비슷하게 연애 <읽네, 이래. 웃음> 반짝 반짝 못 치지 응다쓴다 친데 다 반짝부터 해 봐.